그 옛날 일본에서 쳐들어온 왜구가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키면서 이런 말을 했죠.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어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파워포인트 디자인 방법은요. 지금 이것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꼭 애니메이션 같지 않나요?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하고 물론 전 국민이 다 좋아하겠지만 어좀 이런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뭔가 좀느낌 있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일단 중앙에 있는 이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고화질 느낌의 이런 이미지는 어디에서 구하기 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게티 이미지스뱅크라고 하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이트는 유료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인데요.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느낌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료 이미지를 선택해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순신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었더니, 와,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네요. 어, 아이디 하나당 매일매일 3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입하신 다음에 무료 이미지를 3컷씩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PPT용 PNG를 무료 다운로드 눌러서 동의하고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처럼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뒤쪽에 배경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진한 청록색을 연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뒤쪽에 파도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도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자유형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도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냥 마우스로 꾹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직선을 쭉쭉쭉 그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유형 도형 이번에는 모양이 좀 겹치는 느낌처럼 이렇게, 이렇게. 얼추 겹치게끔 또 하나 만들어줄게요. 슈우. 쭉, 쭉, 쭉. 이렇게. 마지막 하나 더.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도형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 줄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일단 선 없음 그리고 단색 채우기를 해서 여기서 에 제가 미리 추출해 뒀었던 살짝 좀 밝은 느낌의 바다색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넣어 줄 건데요 그림자는 오프셋 위쪽이라는 그림자를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투명도나 크기 흐리게가 나오는데요 흐리게를 좀더 이렇게 짙게 뭔가 좀 느낌이 싹 바뀌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일단 이 효과를 아래쪽에 모두 다 복사를 해줘야 하니까 Ctrl Shift C 서식 복사해서 Ctrl Shift V Ctrl Shift V Ctrl Shift V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아주 다 하나하나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색상을 다양한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니까 뭐 여기 겉에는 조금 복잡할지 몰라도 그래도 안쪽에 보이는 이 모양은 바다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 이미지를 맨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후에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줄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 다 전체 다 선택할게요 상단에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면 여기에 강조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흔들기 라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흔들기 효과가 좋긴 좋은데 재생시간이 1초이기 때문에 뭔가 지진이 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10초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보면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니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각자 다르게 적용을 해줄 건데요 일단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이미지는 재생시간을 한 20초 요거는한 25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15초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 각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짜 파도가 움직이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도형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면 반복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슬라이드 끝날 때까지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떤가요? 그러면 제가 따로 누르지 않는 이상 이것이 비슷하게 파도가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렇죠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 오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애니메이션도 되게 간단합니다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일단 네모 직사각형 도형을 아주 얇게 제일 얇게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흰색 그리고 투명도를 거의 한, 한 80% 정도? 이렇게 주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살짝 회전을 눌러 줄 거고요 크기도 조금 더 작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또한번 적용을 해줄 건데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여기 아래쪽에 내리면 이동 경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비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노란, 빨간색 점을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이 됐죠 이렇게 직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대각선 움직이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일단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만 적용이 되면 어, 비가 되게 천천히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떨어지는 시간을 한 1초 정도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나왔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남 다른 비들도 또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지금 만든 이비 도형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재생 시간을 한 0.8초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 그리고 모든 애니메이션을 다 선택하신 뒤에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파도 애니메이션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 지금부터는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여기 있는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B도형을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 복사, 복사,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또몇 개의 도형들도 재생시간을 한 0.7초, 요거는 한 1초 정도를 해두고 지연 시간을 0.5초. 그리고 이것도 나머지 상태로 계속해서 복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뭔가 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린 듯한 느낌처럼 나오게 되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애니메이션 창 마우스 오른쪽 타이밍에 들어가서 반복을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게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린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겠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만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ppt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따라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ppt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다시한번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